가자 언니가 같이 먹어야 겠니까자는 조금 남아 그래? 우리끼리 먹지? 아, 그래 우리끼리 먹자 아, 그래도 언니 기다려야지 아, 빨리 먹고 싶은데 언니가 서서히 하지 않을까? 괜찮아, 괜찮아? 그 주스 맛있어? 어? 응. 근데 이 주스가 더 맛있대. 엄마! 응? 이거 어린애들이랑, 엄마, 어른들이랑, 어린애들이랑 같이 먹는 거야? 어, 어른도 먹는데, 이거는 그 언니들만 먹을 수 있대. 나 근데 언니야? 어, 너 언니 됐잖아, 이제. 이제 먹어도 돼? 어, 이거 좀 아껴야 되는데 이거 비싼 건데. 먹을 거야? 응. 이거 먹어, 금럼 주면 말잘 들을 거야, 엄마 말? 응. 진짜? 이거 마으면 응. 엄마 말이 뭐잘 들어져? 뭐잘 들어지기도 하고 예뻐지고 응. 그렇대 이게 요정들이 응. 소나무에다가 이렇게 시한해 보여? 어 맞아 아, 맛있어? 어너 응. <웃음> 어, 너 얼굴 예뻐졌어 진짜 신비의 음료수다 우와. 어 남았어 엄마, 남았어 어. 좀 엄마 음, 좀 아쉬우지 않아? 맛이 없다고? 아니 좀 아쉬우지 않아? 아쉬워. 왜냐면 언니한테 이거 못 주잖아, 많이 먹으면. 하나 더 샀어. 그럼 언니한테 주면 돼? 어. 아빠, 아빠도 못 먹으니까 아빠도 주면 되죠아빠는 남자잖아. 남자가 예뻐지면 안 돼. 멋있어져야지. 멋있는 거만 먹어야 돼, 남자. 어. 짠. 와.. 어쩜 이렇게 맛있는 맛이 있을 수 있지? 엄마 예뻐졌어! 어? 엄마 예뻐졌다 예뻐졌어? 진짜로? 어느 부분이? 음.. 볼 볼이 예뻐지고? 아마 한 입에 더 먹어 볼게 엄마 나도 예뻐졌다볼이 어. 나도 이만큼 예뻐졌어 어디다? 어 이빨은 안 예뻐졌겠지? 해봐 이빨도 예뻐졌어! 그럼 다 예뻐졌어? 응 엄마도 다예뻐졌다 진짜? 근데 이건 아까워져 아 그건 이건 내가 먹을게 응? 어? 어? 내가 먹어? <웃음> 내가 좋아하는 줄도 없는데 <웃음> 엄 <엄마, 웃음> 응. 이것도 마시면 예쁘죠 아니야 이거는 아니 못생겨 지이 그럼 언니 못생기자고 하고요? 응 언니도 너무 예쁘잖아 응. 안돼 안돼? 언니 더 예뻐져야 돼? 응. 그럼 언니도 이거 손에는 줄까? 응. 과자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과자 조금만 먹자 에이 아니요 언니가 봉지 열려있는 거 보면 섭섭하지? 그럼 조금만 먹자 봉지가 열려있으면 섭섭하지 그럼 그냥 온유 우면 먹자 그래 <웃음> 여기에 보냉 하나를 아! 이렇게 하면 아아 깜짝 선물처럼? 응. 예뻐지는 것도 여기 넣어줘 넣자. 응 아빠 주라 한안넣지주게 아. 그럼 이거는 그럼 아빠 주자 그래 알았지? 아빠, 못 땡겨지게 하자. 엄마나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먹으면, 예뻐지는데. 그래서 이거 먹어봐. 맛있어.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맛있어. 이거 이뻐지는 음료수래. 응? 어. 테리도 더 이뻐진 것 같지 않아? 봐봐. 얼굴 봐봐. 너무 멋있지 요정이 소나무에 씨앗 하나씩 주잖아 알지 응. 그거 모아서 만든거야 응. 어. 근데 나도 예쁘졌어 계속 화장실 갔잖아 씨앗에 빠진거야 근데 내는 지금 담아있으니까 계속 예뻐지네 씨앗 하면 빠지지 어이 음료수 빠지니까 엄마 그럼 나도 계속 예뻐져? 먹는 만큼 많이, 나, 많이 어. 있는 많이 있는거야 어 맞아 맞아 엄마 그럼 나도 예뻐 띠마클 예뻐져? 어 그럼 빨리 이거랑 맛이 어때? 맛있... 맛있어? 처음엔 약간 뭐 이런 <웃음> 와, 좀... 이런 좀 쉬지만 그도 어. 엄청 맛있어 어 그래? 응. 다 먹어? 알았지? 응왜 왜? 아니야 응 여기 응? 다 먹으면 돼어거서다 먹어? 어 내가 다 먹을게 응담을게요 응. 이거 되게 응. 귀한거야 뭐 이거 엄마 한달 월급으로 샀어. 뭐? 응. 근데 유치원에서 언니랑 하이지면 너무 총당해 나. 하이지면이 뭐야? 하이지면 언니는 헤어지면 응. 아 엄마 전화온다. 맛있게 먹어요. 네. 다 먹었다. 진짜.